야 내년의 소비트렌드 키워드들을 제가 꼼꼼하게 하나의 멍석 위에 올려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eah, 대한민국 창업자를 위한 최고의 창업 유튜브 채널 창업통TV입니다. 오늘 창업통TV는 야, 대한민국 우리 550만 창업자 그리고 우리나라 한 1,500만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야, 신박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2022년 내년 호랑이띠의 소비 트렌드가 발표됐는데요. 과연 내년에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어디에서 지갑을 열 것인지를 알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소비 트렌드의 핵심 키워드는 타이거워켓입니다. 예, 호랑이로 살 것인가? 여차하면 고양이? 뭐 이런 연상을할수 있을 정도의 재밌는 키워드 10가지인데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소비 트렌드를 공략하는 이 최고의 아이템, 창업 아이템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창업 아이템뿐만 아니라 요즘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과연 창업자들은 과연 내년에 어떤 방향을 보고 달려가야 될지 직접 알수 있는 창업 전략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창업시장과 연관된 2022년 소비 트렌드와 창업 전망 창업 아이템 전망, 창업 전략 이 부분을 꼼꼼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2년 소비 트렌드, 지난 10월 달에 예, 서울대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어김없이 올해도 발표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키워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창업시장 어떻게 변화할 건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야 내년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들은 제가 꼼꼼하게 하나의 멍석 위에 올려봤습니다. 예 가장 크게 보이는 이런 글자 뭡니까? 예, 나노사회죠. 나노사회, 예 ppt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예, 나노사회, 야 그리고 뭐 1인 창업, 음? 뭐 머니러쉬, 엑스틴, 러스틱, 라이크커머스, 내러티브 예, 재밌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10가지 키워드에 적합한 최적의 창업 아이템 최고의 창업 아이템, 앞으로 뜰수 있는 아이템 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볼수 있는 이 재미있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첫 번째 아이템부터 한번 볼까요? 예, 2022년 트렌드 키워드 첫 번째 예, 서울대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발표한 첫 번째 키워드는 나노 사회입니다. 아, 머리카락 한 10만 분의 1 두께 정도가 나노 나노 크기라고 하는데요. 야 이런 나노 사회의 소비자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파편화되고 있다.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비 트렌드를 나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사회인데요. 이거를 창업시장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1인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 더 활성화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창업자 입장에서는 1인 고객을 주목하라. 오늘 나노사회에 적합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저는 1인 고객뿐만 아니라 1인 창업. 최근에 제가 혼족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혼족 창업 아이템에 관심일 수밖에 없는 이 1인 창업. 또는 무인 창업 쪽의 창업 시장은 내년 2022년에도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노 사회에 맞는 나홀로 고객, 나홀로 창업. 특히 2022년 우리나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9,000. 160원 아닙니까? 예, 시간당 만원 정도는 줘야만 직원을 쓸수 있는 주유수안까지 한다고 한다면 209시간을 계산하면 한달 이제 200만원 이하로 인건비 직원을 뽑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장이 직접 A to s 를다 하는 나홀로 창업, 1인 창업, 혼족 창업은 늘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나홀로 창업자가 오히려 나홀로 고객을 공략하는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창업이 이제 남아 내년 2022년에는 상당히 좀 보편화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두번째는 번째. 머니러쉬 입니다 예, 미국 서부개척사에서 골드러쉬를 찾아서 떠나는 키워드에 빗대어서 머니러쉬라는 키워드 인데요 머니러쉬 최근에 우리 직장인들도 사실은 직장 월급만으로는 살기 힘들어요 결국은 투잡하겠습니다 다양한 엔잡합니다뭐 이런 트렌드 상당히 보편화되는 분위기 인데요 창업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아이템만 가지고 올인하는 이런 시대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상당히 좀 창업시장의 소비자들의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이 다 변화되고 있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 공략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창업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소비자들의 투자 엔잡 트렌드에 맞춰서 오히려 창업시장 쪽으로 본다면 투자병 창업, 음, 소위 말해서 투자병 창업과 투자형 창업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 음악그룹 굿베이댄스밴드가 불렀던 엘도라도 노래 기억하십니까? 예, 창업시장도 어떻게 보면 야 엘도라도를 찾아 떠나는 하지만 끝은 아주 상당히 비극이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창업시장에서는 새로운 머니러쉬라는 관점은 소비자도 창업자도 똑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시장도 다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예, 세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득템력입니다. 요즘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상품,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상품만큼은 나만이 구매할 수 있어 이 득템이죠 그래서 저는 이 득템력 관련해서 최근에 이 창업시장 마케팅 코드로도 헝거 마케팅 야 소비자들을 굶주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정 판매하겠어, 백분의 고객에게만, 천분의 고객에게만 판매합니다. 뭐 이런 마케팅 코드 요즘 주목받고 있는 마케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이 득템력이라는 것은 창업 시장으로 모디파이한다면 나의 가게가 소비자들이 정말 귀하게 찾는 득템 매장이 될수 있는가, 득템 스토어, 득템 식당, 득템 카페, 득 템 매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의 가게의 득템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2022년 창업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번째 코드로는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야, 러스틱! 촌스러움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골! 야 요즘 뭐 TV방송 프로그램에도 다양하게 시골에서 나 혼자 산다 부터 시작해서 시골에서 자연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 아주 인기지 않습니까? 아마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5도 2촌 4도 3촌 4, 5일은 도시에서 살고 2, 3일은 시골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트렌드가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죠 예전에는 2도 향촌에서 도시와 이별하고 나는 촌으로 갑니다. 이런 트렌드였는데 요즘 뭐 베이비 붕어 세대를 포함한 요즘 은퇴 창업자들은 도시를 버리지 않습니다. 도시의 기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정도 기간 동안 시골에서 살거나 시골에 머물면서 또 다른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이런 유의 트렌드 러스티라이프입니다. 창업시장에서 본다면 코로나 시대에 물멍, 불멍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물먹 맛집, 불먹 맛집. 요즘 러스틱 관련으로 해서는 풀먹 맛집 뜰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먹. 야, 녹색의 광활함을 볼수 있는 풀먹 맛집. 작년 소비 트렌드에서 슬세권 떴잖아요. 슬리퍼 신고 동네에서 구매할 수 있는 동네상권 뜬다. 슬세권. 올해 지금 내년도 2022년 트, 트렌드에는 풀먹 맛집과 관련된 벼색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벼색권? 논밭에 벼가 있는 이 녹색의 풍경이 보이는 가게. 이게 벼색권 창업 이런 얘기도 아마 회자될 수도 있을 수 있는 도시의 비싼 임대료를 피해서 오히려 시골에 가서 시골 비즈니스 시골 창업. 아마 창업시장 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화두가 될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키워드는 역시 건강입니다 사실은 트렌드를 저는 공부하면서 2000년대 이후에 나왔던 최초의 건강 트렌드가 아마 웰빙 아닙니까? 그 이후에 뭐 힐링, 뭐 디톡스 뭐 이런 트렌드가 쭉 이어졌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오하운, 코로나 시대일수록 오늘 하루 운동, 운동해야 돼요 이거 늘 중요한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였죠. 올해 트렌드는 야 운동, 건강과 관련된 헬시 플레저입니다. 즐거운 건강 관리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죠. 야뭐 어다행다, 어차피 다이어트 할 바에는 행복하게 다이어트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헬시 플레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건강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우선주의 소비코드, 가장 중요한 삶의 코드로 자리 잡았다고 할수 있겠죠. 창업코드로 바꿔본다면 즐거운 건강식당, 재미있는 건강식당, 재미있는 건강스토어 뭐 이런 쪽에 창어 키워드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곱창집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콜레스테롤 덩어리야,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곱창집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콜레스테롤을 한 번에 녹여줄 수 있는 야 정선에 있는 빼빼차를 가져와서 야 이건 빼빼차가 아니고 곱창티입니다. 곱창티. 야 곱창티를 따뜻하게 드시면 야 콜레스테롤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아무리 좀 건강에 위협적인 식당들도 소비자의 건강을 즐겁게 관리할 수 있는 건강식당 건강테마 헬시프레저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섯 번째 키워드는 엑스틴 이즈백입니다 어, 엑스틴이어 다시 돌아와 뭐 이런 얘기인데 엑스틴 아마 엑스 세대 그러면 아마 저는 기억하기로 한 88학번 한 70년 그 당시 엑스 세대가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그 아이들이 이미 10대, 20대 아, 틴 세대가 된 거죠. 이 자유로운 엑스 세대가 10대에 이 자녀들과 상당히 교감하는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X세대와 10대, 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MG세대를 넘어선 알파 세대가 앞으로 미래 고객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손잡고 오는 이 사실은 X팀. 내년 2022년 창업 시장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핵심 소비자 중의 하나다. 창업 관점으로는 오히려 엑스틴 창업, 뭐 네트로 창업 이런 개념 중요하고요. 창업자들에게 핵심 고객은 그래도 못 고는 사는 40대, 50대가 가장 핵심 소비자입니다. 이 얘기를 잘 유추할 수 있는 이런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일곱 번째 키워드 뭘까요? 바른 생활 유툰입니다. 바른 생활. 야, 저도 그저께 어떤 사업하는 친구를 만났더니 9시에 벌써 사무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야 어인일이야? 이렇게 빨리 출근하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 코로나 시대인데 9시 출근만큼은 나에게 지키기로 나에게 약속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재택 수요 많아졌고 뭐 학생분들 같은 경우도 집에서 생활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일하고 운동관리, 식단관리 이런 모든 부분을 차곡차곡차곡 관리하는 일상 루틴을 제대로 관리하는 요즘 닭구족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닭구족예 다이어리를 꾸미는 사람들을 다꾸죠. 이렇게 얘기하죠. 꼼꼼하게 다이어리를 온라인, 오프라인 다이어리를 체크하면서 일상을 규칙적으로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려는 이런 바른생활족이 늘고 있다. 창업시장에서는 바른생활족을 위한 실속가게, 착한가게 만들기. 저도 매우 매우 중요해진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여덟 번째 키워드는 실제 감테크예요야 요즘 뭐 메타버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창업 시장에서 뭐 본다면 뭐 이런 VR 이런 얘기, VR 방 이런 거 한때 코로나 직전에 많이 뜨기도 했습니다만 요즘 뭐 로지 뜬거 보셨잖아요. 너무 너무 사람하고 똑같은 부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창업시장에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이런 온라인 일상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창업시장에서 본다면 창업자도 로지 같은 나의 부캐 캐릭터를 하나 띄워볼까? 뭐 어떻게 보면 VR 같은 실제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의 마케팅 전략, 운영 전략을 포커싱 주목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아우, 싶습니다. 아홉, 음, 아홉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라이크 like 커머스입니다. 요즘 아마 온라인 시장을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만 하더라도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상인이 무려 40만 명 아닙니까? 이 40만 명 스마트 스토어에서 영업하는 이 스마트 상인들을 만나 보면 역시 인플루언서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좋아요 한번 눌러 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온라인 홈쇼핑, 전자상거래 시장이 왕성하게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물건을 사는 것도 새벽 2시 45분에서 살수 있는 정말 24시간 상시 쇼핑 시대로 완전 바뀌어 버렸죠. 이 라이크 like 커머스라는 것은 요즘 창업시장에서는 야 나의 진성 고객 1 0 0명만있다면 제 블로그 구독자가 한 16,700명, 제 유튜브 구독자도 1000명 넘은 집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1000명의 구독자라도 이 단순한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성 고객만 있다면 충분히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창업시장 관점에서는 C2C, Consumer to Consumer, D2C, Direct to Consumer, H2H, 이거 휴먼투휴먼 휴먼 이런 개념에 내가 아는 특정한 개인 아니면 인플루언서 사람이 좋아요라고 하는 순간 바로 구매 가치가 붕업된다. 어떻게 보면 좋아요 비즈니스 좋아요 마케팅이 창업 시장에서 너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내년에 마지막. 이 호랑이띠의 마지막 키워드,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무슨 뜻입니까? 예, 서사죠. 서사. 얘기거리. 아마 창업시장에서는 이미 스토리텔링 주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늘 해왔고, 컨텐츠, 슬로건, 스토리, 정말 글쓰기 말하기. 뭐 이런 얘기 제가 늘 해왔던 얘기인데요. 내러티브 자본이 돈되는 시대가 된다. 어떤 강력한 서사,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 경제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년 2022년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창업자 입장에서도 야내 가게의 내러티브가 뭐야? 저는 창업자의 내러티브가 필요합니다. 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창업 시장에서는 마케팅과 연계할 수 있는 비주얼 마케팅 기본이고요. 가게, 시설, 그리고 창업자, 주인, 직원 그리고 하다못해 집기, 하다못해 그릇, 물컵 하나라도 어떤 거리가 있는, 얘기거리가 있는 강력한 내러티브가 궁극적으로 마케팅 코드와 연동되면서 구매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내러티브 자본, 내러티브 마케팅, 매우 매우 이런 스몰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년 2022년 소비 트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10가지 키워드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이 타이거 워켓. 이 키워드를 쭉 보면서 첫 번째 이 나노사회 나노소사이어티부터 머니러쉬 득템력 뭐 로스틱라이프 헬시프레저 그리고 엑스티니즈백 바른생활 실제감테크그 다음 라이크커머스 마지막 내러티브자본까지 아마 창업자 입장에서는 1 0 가지 트렌드를 꼼꼼히 살피면서 나의 가게에 맞는 나의 사업 로드맵에 맞는 그런 마케팅 전략, 그리고 처음 창업시장을 녹화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렌드를 감안한 아이템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2022. 2022년 호랑이의 소비 트렌드와 창업 전망 쭉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소비 트렌드가 발표될 때마다 아마 제가 한 2010년부터 쭉 추적 관찰을 해왔습니다만 저는 올해 트렌드만 보시면 안되고요. 최소한 비포 한 5년 전부터 이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창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5년 동안의 트렌드를 보면서 그 트렌드에 적합한 창업 아이템, 창업 전략 이런 부분을 세팅하는 게 창업 시장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로 연동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창업통TV 여기까지고요. 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